요리 똥손이 성공한 레시피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티아스입니다 오늘은 간장 돼지 불고기를 만들겠습니다 고기는 불고기감으로 앞다리살을 준비했는데요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불고기를 양념해 놓을게요 고기에 설탕 한스푼 간장 4스푼 네 미림 2스푼 다진 마늘 한스푼 참기름 한스푼 후추 톡톡톡톡 뿌리고 조물조물 버무려서 잠시 재어 놓을게요. 이제 마늘을 썰게요. 꽁지는 잘라주시고 얇게 편썰기를 합니다. 저는 깐 마늘을 통째로 얼려놔요. 센 불에 1분 이상 가열한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세요. 불은 중불로 내리고 마늘을 먼저 볶아요 앞뒤로 하얗게 익으면 고기 투하 마늘 기름이 골고루 묻게 뒤적뒤적 해주세요 물 반컵 넣고 끓입니다 중간중간 뒤적여서 타지 않게 물이 완전히 졸아들 때까지 양념은 그대로 하고 고기를 350g으로 하면 밥반찬, 250g으로 하면 비빔밥 해먹기 딱 좋은 짭조름한 불고기가 됩니다. 한근 사서 이렇게 해먹으니 딱이네요. 달짠달짠 달짠 맛있는 간장돼지 불고기 완성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